딱간지런운 문장인데 그 문장이 되게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디노의 1분 7초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어 디노의 몸으로 말해요예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말을 하면 그 문장이 있거든요 제가 몸으로 말하는 그 문장을 형들이 제 몸만 보고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문장을 생각해 온게 있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장이냐면, 디노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기절했다. 자, <웃음> 이제 일본 칠조 챌린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음. 자, 일본 칠조 챌린지 저 하는데 한번더 해주세요. 자, 빨리 형도 와서 앉아요. 뭐야, 자, 앉아야 네. 돼? 맞추시는 분들께는 상품이 있어요. 뭔데요? 진짜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맞추셔야 돼요. 상품부터 말해주세요. 잘. 에? 내가 몸으로 말하는 그 문장이에요. 맞추어야 돼요. 자 맞추는 사람한테 상품 얼마. 자 상품 있음. 있습니다. 자 네, 시작 이디노 바보. 바보. 나. 디노 바보. 디노. 자 나는 전설이다. 나 빼기는 제로. 제로. 내가 섹시한 내가 내가 섹시한 춤을 추면 디노가 수워진다. 너무 어, 내가 둘다 너무 섹시해 내가, 내가 죽겠다. 나나 빼기는 제로 파티를 추면 네? 우리 집에 외환니 우리 집에 외환니 디노가 너무 섹시해서 나. 디노가 쓰러진다. 디노 <목소리> 비슷해 비슷비슷 디노가 춤을 춥다 디노가 춤을 내가 춤을 출면 다, 거다거 쓰러진다. 다 잠든다. 디노가 너무 섹시해서 나 기절할 것 같다. 디노가 너무 섹시해서 나 기절할 것 같다. 어, 정답 정답. 정답 이지. 그렇죠. 정답. 정답. 나도 나도 나도. 나에요 맞췄어 맞췄어 맞혔 이거 맞춘 거야 지금 몇 초야? 오 사십 초. 41초! 41초! 디누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기절했다. 야! 한번 섹시해 줘! 아 근데 멋있다 섹시야 이 정도는 무하무이 묶어서 맞은데.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냥 한 가지 좀 멋있다 안에 약간 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요? 굉장히 그 문장이 되게 심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그쵸? <웃음> <웃음> 아무튼 우지 형이 맞췄으니까 저는 또 성공했네요. 음. <웃음> 나이스 잖아요 응?